MCND. 우정촌 네 번째 미션 텔레파시, 텔레파시 저녁 식사. 여러분은 지금부터 텔레파시 릴레이 요리에 도전합니다. 나쁜 사람들 밥도. 도전 메뉴는 떡볶이. <웃음>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지금 바로. 흥분한 거 있어요. 아까 전에 보석 찾기 1등했는데 이번에 혜택 없습니까? <웃음> 엿보기 찬스. 옆... 1위한 멤버는 앞 멤버가 어떤 재료를 선택했는지 엿보기 찬스를 드립니다. 어... 전략적으로 순서를 짜서 도전하세요. 이건 팀전이네요, 그러면. 그럼 리드를 해주셔야 되나요? 네. 1등분이 네. 그 4호님이니까 4번 하시죠. 4번, 4번 하시죠. 하시죠. 예. 네. 4번 들어갑니다. 저 그러면은 2번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1번이야?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재료를 구하러 갈 겁니다. 네. 이제 2층을 가면은 깨닫게 된대요. 아, 깨달았어. 저 먼저 깨달으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녀오세요. 네, 고생하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애드 어묵, 설탕인 간장, 파인 양배추, 삶을 단 게른 치즈. 그러면요. 어묵 다섯. 어묵 어묵 어묵 어묵 어묵. 와우. 너 뭐지? 치즈네 떡. 떡.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와우. 어. <웃음> 어묵 셋야 이거 생각이 안 나도. 어묵 어묵 어묵 어묵. 아되겠다 <웃음> 어. 아. 야. 고추장. 다녀왔습니다. Go. 아, 하세요아요 you know. 여기 이렇게 상막한 분위기인가요? 우리 아이 그라운드 한번 할까요? 임혜지롱. You you <웃음> you 야 여덟 박자로 했어요? 주여이거 캐슬이, 러시아, 러시아, 하시아아 러시아, 러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겠 소스 이걸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네요 네. 그럼 이걸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네요 네. 그럼 이걸로 하지 않았을까? 오. 그럼 이걸로 하지 않았을까? 네 이걸로 했군요 아니요 저는 겹치시니까 이걸로 하겠... 그럼 이걸로 하번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 고를 것 같지 않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고른 재료 한번 볼까요? 네. 네. 자들어왔세요 오, 어, 뭐가 되게 커요. 네 개네요, 근데. 네. 어? 아, 네 개네요. 겹치는 게한개 있나봐요. 겹는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어, 둘이 겹쳤어요. 일호 님이랑 삼호 님. 오. 오, 오 네. 고추장. 팔레페션 통했나봐 고추장. 아니 쪽이 없으면 사실상 떡볶이가 만들어질 수가 맞아요. 없는 거죠. 오은 님. 떡. 자. 아래 아래 보죠. 아 어묵. 어머. 아, 어머. 있어야 아, 되죠. 맞아. 역시 센생이 오는. 오? 어. 설탕 간장. 간장. 네. 그고 마지막. 필요하죠? 자. 야. 어쨌든 근데 재료가. 아 망하지는 예, 괜찮게 네, 나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왔요 네. 네, 그러면 조리하러 가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방에 왔습니다! 미 어, 이제 그러면 저희 1, 2, 3, 4, 5, 호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시간이에요 저는 요리는 사실 없으니까 씻도록 하겠습니다 다온 님이 그러면 씻기! 제발 네. 역할도 한번 해보셔야죠 두분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씻기? 네. 그럼 제가 같이 씻을게요 씻을 게 많아 같이 씻기? 같이 씻을게요 이호 님은 <웃음> 이거 <웃음> 까서 <웃음> 전달하고 이렇게 약간 이동해주는 어. 그런 것들 아, 네. 제가 이동산 네, 이동 우선 2 0도안 되지만? 썰기! <웃음> 그러면 제가 계량과 그리고 냄비 앞에 있으니까 불을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조리 전에 저희 다 같이 손부터 씻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웃음> <웃음> 아 맞다, 씻고 와야 되겠네 오케이, 렛츠 기릿! 와우 아, 저희도 불량이 물... 있어요. 물지간 진간... <웃음> 지금 거의... 어 저기 카메라! <웃음> 자... 너무 깨끗이 씻는데? <웃음> <büyük> 어... 네, 아니 뭐 이런 좀하아그죠습니다 네. <웃음> 안알습니다 어... 아... 잘대가세요어때요 <차례> <웃음> <좜 대회> <웃음> <웃음> 네. <웃음> 이운물 <웃음> 원래 이운물어때아 이렇게 예술 작품 그런 거죠. 네. 저러고 본 뜨는 거 주셔도 돼고 현재 한 90% 완성된 상태간장 밖에 안요 간장은 아직 안 넣었어요. 뚜껑만요 야, 넣어서. 근데 간장만 넣 밖에 안나 어. <웃음> 냄비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게맞나 <웃음> <야>, 냄비가 스인데 <웃음> <웃음> 아니, 냄비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게 맞나 싶어. 양배추내요? 호님 <목소리도> 요리 맞네요. 경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예제 네. 인생 한세 번째 요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오 맞아요? 아 이거 지금까지 <목소리도> 다,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놔야 아, 돼요 어떤 것과는 달라 다 놔야 돼요 <웃음> 다 놔야 돼요 <웃음> 자 미니게임 끝 조금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게 떡떡떡떡떡 23년 살면서 처음 만들어본 우리 1호 님의 떡볶이 비밀 재료 방금 전에 그거 보죠? 다 아 냄새는 향좀 합격이 아니 이거 지금 정도가 아니에요 향자차는 정말 좋아요 냄새는 발굿 진짜 발굿x2 아 근데 이 상태로 어묵 들어가서 졸이면 맛있는 떡볶이가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어묵 투하할될것같은데네 이제 어묵 들어가 볼까요? 볼까요 어묵 준비해주세요 아묵 어묵 좀안 빛나네 이 23년 첫 떡볶이 채우? 채우기? 약간 비주얼이 괜찮아요 빨간 머리 초광장 도대체 비법이 뭐예요? 잘했잖 아, 요 <웃음> 나쁘지 않았잖아요 아, 예. 오우님우 한번 네. 드셔보시는 우리, 무슨 맛이죠? 깔끔하지 리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어우우 지글지글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네, 그럼 먹어볼까요? 네, 네. 어, 저희 완성의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으로이습니다 고생한 우리 쪽으로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와으로이쪽으잘 아, 어, 먹겠습니다! 쪽으습니다 네, 리액 무슨... 뭐야? 떡볶이 아니라 치즈 떡볶이인데 아, 아니야? 어, 저희는 그러면 은 이제 맛있게 먹고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 투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저희가 잼시엔즈 시즌 2 마지막 최고의 짝을 찾는 걸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데 저 앞에 준비된 미션 카드를 보면 되겠죠? 부정촌 파이널 미션. 미션 최고의 짝꿍 투표 투표의 방에 들어가 호감도를 쌓은 최고의 짝에게 투표해 주세요. 투표. 셀프 투표는 안 됩니다. 아니, 이루지 아니, 못한 사람이 벌칙. 받은 사람이. 예. 아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이제 꼴등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그거네요. 투표용지. 음. 어. <웃음> 여기서 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뭐 캐슬지이다 하면은 뭐 캐슬지 체크하던가 뭐 별표, 하트 뭐 이런 걸 해주면 되고. 벌칙이 뭐죠 그래서? 내가 벌칙을 살짝 살몇일 전달 받았는데. 네. 네 그러면 이걸 한 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투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셀프 투표 안 됩니다. 네, 잡석드리겠습니다. 네, 잡석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일번 남자 1 호입니다. <웃음> 기호 남자 1 호입니다. 잡석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남자 오 화이팅. 공정성업이 공정성 무슨 이거 내 기준이잖아요. 뭐 아주 거의 다더라고요. 어 오호님 다 오셨어요. 다 어, 네, 오셨구나. 못보 오셨어요. 오셨어 오셨어. 안에서 네.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실. 원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 네. 안에서 생각을바꿨습니다 사모님이 사모님 화이팅 사모님 화이팅, 사모님, 화이팅! 화이팅! 사모님, 화이팅! 화이팅! 조신 안녕하세요. 조신 안녕하세요. 1등을 할분 자리를 어, 솔직히 정말 어렵네요. 네. 이름이 똑같아 갖고 아, 찾아서 심 있게 뭐 했구나. 찾다 보시면 어어 있죠. 이 오! 약간 옆으로 꺾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사모님 상... 오셨다 사모님 오늘 아, 음. 음. 어, 약간 한쭉 돌아보면서 네. 그래도 가장 그가 네. 빛을 받했던 사람한테 가장 빛을 받았던 네. 사람한테 음. 약간 진짜 반장 선고 같은 느낌으로 아 약간 반장 선고 같은 아. 느낌으로 어깨가 무겁고 넘버 원 어깨가 무겁고 나나오다 같이 다 같이 스칠만 원 넘어갈까요? 와,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m 씨 이씨, 이씨, e 씨 이씨, 요씨 이씨, 이씨, 이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이이이 이제 끝.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예, 대접됐어. 예. 그래서 많이 고민했다. 자, 가시죠. 조금 결과가... 우리의 예, 이호! <웃음> 나는 이호! 예, 이! 이호! 이호! 우리 앞으로 버티! 야, 잠시만, 잠시만. 이름은, 이름은 이호님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언제나 오. 1등이십니다. 이호님! 빨리 좀 앉아. 야, 너 거기 구석에 앉아 있어. 그 아, 네. 어? 아, 네. 사우 님. 마지막. 야, 야, 감히 사우 님이 나가시는데 지금. 아, 네. 지금 아, 아이, 전술을 쳤네 아이, 엉덩이 흔듭니다. 발코, 발코, 제발코. 하고 배고, 하고. 아, 여러분들 좀. 스 제가 아침 점심 미션부터 막 어, 그분이 노력하시는 걸 봤어요. 끝나고 이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했다시피 정신 미션 때 이분이 하시게 됐는데, 그 뒤에 미션을 굉장히 열심히 어 임해주는 거에 최고의 짝꿍이 느껴져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위. Bye, bye. 고품은 남산이로우!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누가 냈든 <웃음>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다섯 명 모두 즐겁게 즐겼다고 생각하고 네. 감사했습니다 저희 잠시앤디 시즌2 많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2,3,4,5호분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거 뭐니? 예 네, 상품인데 와. 자 부금 부금 두다 전달! 와 루즈 이겨고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동반 멤버 한명 선발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럼 저는 꼴대까지 보고 멤버를 선발할까 해야겠네요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법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한 멤버는 우정천의 필수 강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벌칙을 수행해야 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벌칙은 어랭쿠키 만드는 거겠죠. 달고나 커피 머랭을 만드는 거죠. 공동 2 2호, 3호, 3호, 그다음에 공동 2인이야. 우리 어? 셋시야 우리 셋시얘 셋이. 혼자 남는 거라고! <웃음> 나 그래도 두 명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꼴등이? <웃음> 저도요. 네. 예. 아, 잠시만요. 아니, 한 표도 없어요? 제가 솔직히 예. 저 이거 해보고 싶거든요. 어? 진짜요? 커피. 와 우정촌의 네. 우정을 아 보여주는 건가요? 아까 솔직히 너무 과격했던 것도 있어서 아이 자리를 빌어 둘이 같이 우정을 네. 돈독하게 쌓는 시간 가져보겠다 한번 팔 팔뚝 펌핑한번지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웃음> 네. 멋있어요 아, 네. 멋있다. 멋있어요 이게 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둘이 같이 오. 이게 우정촌이죠 오. 여러분들 오. 어 오늘 우정촌 이렇게 저희 투표까지 해서 잘 즐겼는데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깨동무하면서 마무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래도 아. 우정쇼인데 지금까지 MC&D였습니다 n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MC&D! n 그렇지 어? 어, 안녕하세요? 어? 플래시가 많이 터지는 건가요? 아, 특별한 아, 아, 아 저희가 네. 공동 2등이죠 공동 2등이죠. 2등이죠 서로를 믿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꼴등하다가 막판에 딱 치고 예. 올라온다고 이렇게 올라왔죠 예.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너는 누구 덕이냐? 바로 제 덕이냐 빅! 위 어깃! 그거 제 덕이냐? 빅 덕입니다 다빅덕 우리 03년생들이 잠시만저 설마, 설마, 설마 와우. Wow. 는 그럼 yeah. 먼저 따뜻한 곳에 다 있읍시다. 가봅시다. 네, 네. 안녕. 안녕. <목소리도>